초로언니, 뽀미 말고도 나은이, 남주, 하영이 전부 다 화이팅. 나도 화이팅. 아, 이렇게 오랜만에 멤버들이랑 다같이 리얼리티또할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것 같고요. 어떤 일이 있을지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에이핑크 우리 멤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에이핑크 우리 멤버들 항상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에이핑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저, 좋아요. 그죠. 이거, 이거 줄까? 아니야. 난안 춥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춥다. 윤보미 다섯 살대, 윤보미 다섯 명. 나는 윤보미 다섯 살. 왜냐면 내가 못본 윤보미이기 때문에 윤보미 덕후로 되게 유명한데, 사실 나는 윤보미 덕후가 아니라 악덕 개인 팬이야. 사실 에이핑크 팬이야. 우리 에이핑크들 다 매력 터지거든. 야후! 야후! 어디? 거기 누구? 나두 개! 머저안 봐요 에펠탑 우리가 두 개! <웃음> 에펠터! 여기가 너디 우리가 저또두 개! 야! <웃음> 어, 우리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해운대 행사를 갔었는데 바다를 앞두고 일정 좋았군요. 때문에 행사만 하고 바로 돌아와야 됐었거든그 음, 음, 놀지도 아쉽다. 못하고 돌아가는 게 음, 너무 아쉽다. 아쉬워가지고 음, 우리 나중에 결혼해서 부부동반으로 음. 해운대에 오자라고 아이고. 약속을 했습니다 와 귀여워 와 진짜 멤버마다 디테일 장난 아니다 아, 누가 자인지 알겠어요 멤버들 야 완전 알겠지 아, 에이핑크 다 같이 또 뭉쳐서 됐습니다. 여행도 하고 각자 또 추억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지금까지 같이 잘 달려와서 너무 고맙고 너무 고생했고 됐습니다. 에이핑크로서 또 개인으로서 승승장구하는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잘해 오늘? 자, 고맙습니다!